어, 천일이에요. <웃음> 어,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 양력으로는 4월 30, 음력으로는 3월 11일, 열하루, 무호일, 어, 일요일이에요. 지금 시간이 <웃음> 아직 6시가 안 됐네요. 아침. 아, 저 조금 전에 전화해서 올려고아 이번 주는 저들이 한 번만 영상 올라갔나요? 응. 오늘 일요일 날 아, 특별한 일 없으면은 저들이 그생방을 하는 날인데, 아 오늘 서울에서 제자애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제자애를 데리고 계룡산계룡산을 들어갔다 올려가다 보니까 어, 부득불 어, 오늘 저녁은 어, 생방을 못할 것 같아서 인사 마치고 여러분들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신과의 약속. 어? 신과의 약속. 어, 이번에 참 뭐죠? 그 수단. 수단인가요? 오히려 그 우리나라 교민 29명인가 몇 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작전명의 프라미스에 두고만 응? 약속 응?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약속을 참 많이 해요 약속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약속보다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꼭 행아야 될 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신과의 약속이에요 친구 간의 약속, 부모와의 약속, 동기 간의 약속, 주변인, 사회인들과의 약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속이라고 하면 그 중에 제일, 제일 중요한 약속, 꼭 지켜야 될 약속 그는 바로 뭐냐 신과의 약속입니다. 신과 한 약속은, 약속은, 무형,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친구, 부모, 형제, 주변인, 사위인, 이런 사람들끼리는 대상이 보이잖아. 그죠? 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은 안 보이니까, 안중요 안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반대로 그안 보이는 그 신과의 약속은 더 중요한 거야 신과의 약속 오늘 그 얘기입니다 어, 전일의 천안용사를 왔다 갔다 하고 실령이들 위하고 왔다 갔다 가던 그 서울 아이 오래됐어요. 가끔 이 천일이 얘기하는데 등장하는 그 아이인데 어 이제 사람 됐어요. 음 응, 사람 됐어요. 사람 됐고 그 아이의 그, 그 아이를 살피는 응? 그 아이를 살피는 그 집의 조상님들 조상님들한테는 큰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큰 자랑거리. 음? 그 아이의, 아이를 살피는 조상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다 할, 이렇다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자기 자손이지만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관덕지가 없었어. 근데 오늘부로, 오늘, 금일, 오늘부로 그, 최고의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유인 짓 뭐냐. <웃음> 그 아이가 선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숙대마로 개망난이었어요. 개망난이었어. 거기다가 집안에, 집안에 불만이 있고, 집안, 사회에 불만이 있고, 자기한테 불만이 있고, 원통 불만, 불만 투상이 됐어요. 하루하루 인생 사례가 되어 보면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천일을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통해 살게 됐고, 그 왔다 갔다 가면서도 그 바탕이 그랬고, 기본이 그렇다 보니, 엿기를 세게도 많이 샜어요. 아니 됐어 응? 옆길로 그럴 때마다 그 집안의 그 어른이신 조상님 조상님이신 할아버지가 이 천일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자손 좀 살려달라고 자기, 자, 자기 자손 좀 살펴달라고 도와달라고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그랬는데 어, 이 아이가 천일을 찾아와서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천일한데 얘기를 하길래, 그랬어? 그래, 한번 두고 볼까? 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한두 달, 두달 정도 됐을까요? 오늘부터 역, 역산을 해가지고, 어, 자기가 어저께 잘못 살았고, 이제 앞으로 제대로 잘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자기를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는 조상님들, 일명 그 신령님, 신명님들을 위해서, 자기가, 죄를한번 올려드리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해요. 어, 속된 말에 구슬 한번 하고 싶다. 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봐. 그래 놓고 이 아이가 여기 땅하고 그때부터 돈을 모은다고 모 모았어요. 돈을. <웃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대충 얼마 정도 이 정도의 돈은 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돈큰 <웃음> 돈은 아닙니다만 이돈 가지고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어떻게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실장님들 어떻게 위해드릴 수 잔치 한번 열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아, 얘기를 하길래 미쳐일리겠습니다콜왜 그랬느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그 정성, 그게 이뻤기 때문에, 천일이 홀! 하고, 애를 던져준 거예요. 그 바로 뭐, 약속. 프라미스가 된 거예요. 약속이. 그럼한번 해봐. 그렇단 말이죠. <웃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가 두달 동안, 음, 지금, 지금 이 여섯 시가 얼추 넘었겠네. 여섯 시가 얼추 됐겠네요. 그러면 지금, 어, 서울에서 이 아이가 보통 그첫 차, 6시전여시반 6시 차.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음, 아마 집에서 출발했겠네, 이 시간이면. 그 약속. 첫째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를 살펴주시는 조상님들과의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이 천일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천일과 그래서 오늘, 오늘 내려와요 응, 내려와서 여기 천황제서 와가지고 신령입 전에 고하고 여전거 이만큼 이렇게 모아서 인사 올립니다 할 판이 다음 이제 얘기가 다음 스테이지가 저들이 봐서는 이 아이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응? 못할 거다, 하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반면 꼭할 거다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 생각도 안 했어. 왜? 인간이다 보니까, 응? 이 아이가 올해 우리 사람 나이로, 한 40살, 나이 한 40살 정도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인데, 응? 여지껏. 직자, 지가 사회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딱히 돈 모아놓은 뭐 것도 없어요. 돈은 적도다 그냥 먹고, 먹고 쓰고 먹고 쓰고 이랬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그런 느낌을 갖고 천일한데 이야기를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한게 말씀을 그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그 대망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오늘. 물론 구순 다음 주, 일주일 후에요 구순. 응? 는 일주일 후에 오리는데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대단하죠. 그래서 서두에 천일이, 이제는 사람이 됐다.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신과의 약속, 이 아이가, 이 아이 집에 그, 물한걸 떠놓고, 그 오시는 신령님, 신녀님, 살펴주시는 조상님, 모든 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물론 초석혀죠 처음에 그 약속 자기가 마음을 먹고 여기 땡 하고 가는데 집에 켜놓은 초에서 10근 10, 근 2주 2주 동안 날마다 초를 껐다가 켜도 초꽃이 피고 물론 여기서 초꽃이 피어야 좋다 이그 얘기는 꼭 아니에요 이를테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한 2주간을 갔다가, 계속, 철을 꽂다가 다시 켜도 씨 꼬집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놀려가지고, 어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러그 뭐냐? 그 집안의 조상님, 신명님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응 그래. 너할수 있어. 응? 한번 해봐. 야! 우리 자손 화이팅! 그거 했어요 그거. 이 신과의 약속을 서울아이가 이루어내면서 이 아이는 또 뭐가 했어요 이제 완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신과의 약속을 지켰잖아요 첫째로 지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활 패턴이나 살아가는 저기가 확 달라져요 180 달라져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해봤잖아 돈을 모아봤잖아 이 아이는 어, 하루 일당이에요 돈 받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월급을 받으면 그게 목돈이 돼가지고 남을 확률이 많지만 하루 일당을 받으면 거의 소진돼요. 어디 뭐 모아놓고 뭐 저축하고 자식할 게 없어. 거의 소진돼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했어도 딱히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그냥 딱 그거에 그거 전부 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지가 먹고 마시고 쓰는 거를 조금 절제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몰랐어 알았잖아. 본인 스스로도 대견하고 응? 본인 스스로도 정말 멋진, 본인 스스로가 멋진 놈이라는 것을 이번에 그 아이는 또 알았을 거라고요. 하물며, 신들이 봤을 때, 아까 그랬죠? 그집 조상님들, 그 아이 제작감이에요. 어, 제작감. 응, 어, 제작감인데, 그 아이, 자기 스스로가, 응?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마무리 졌을 때, 그 집의 조상님들이 얼마나 이쁠 거야. 어 박수 칠 거야, 박수. 응? 이뻐 죽겠지. 왜? 그제 조상님들도 아마 반신반의 했을 거예요. 응? 그러면서도 열심히 열렬하게 영혼해준 거야. 그럼, 응. <웃음> 그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날마다, 이렇게, 옥섬을 옥서 올려놓고는 인사하고,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지. 응? 피곤하니까 불라 떨어지고, 그냥 띠까띠까, 이래, 이러, 이래고 했는데, 왜 하라고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초를 펴주고, 이렇게 초에, 초에, 꽃을 펴주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거는 뭐예요? 한대 줘받고 때려주고 싶지만, 잘하라고. 응원하시, 응원, 응원하시느라고. 자, 음. 그렇게, 아무 인생 무계획하고 인생 무기획하고 불만만 가득했던 아이가 그런 아이가 오늘 금일로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이 앞으로의 제자 무당 우리 무속인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도 뜰것 같아요 안 봐도 딱 나오잖아요 어 신과의 약속이 또왜 중요하냐 하면 기존에 기존 기존 제자나 부당 아니면 제작감이나 부당감 이러한 중생들과 이런 사람들을 천일 수없이 겪어봤지만 응? 대부분 대부분 뭐예요? 아전인수란 말이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풀고 자기 편할 때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못 하겠어요 다 중간에 나가, 나가 떨어지고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나가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못하고 주저앉고 그럼 이런 사람들 이런 중생들 어떨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상님들이나 신령님들, 신명님들 살피시는 강도나 이런 거는 있어요, 없, 없다고.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수예요. 천일이 전에 영상 그랬잖아요. 그냥 그대로 니네 발자 그대로 살다 죽어라. 뭐 다른 거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천일이 얘기를 해주죠. 왜? 어차피 신들도 이제 손 놔버리거든 손 놔버려, 손 신들도 놔버리시고 응? 그 지원자 이제 맨땅 헤딩하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뭐골장다 봤지 뭐그렇다본 거예요 보이는 약속보다 안 보이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신. 신은 어디? 하늘이에요. 하늘과 약속이에요. 그 약속. 아예 못 지킬 것 같으면 내뱉지를 말아야 돼요. 못 지킬 것 같으면. 내뱉지를 말아. 그런데 말로는 아 어떻게 잘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무으로 뭐 갈게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말로는 다해 그럼 실적으로는 한게 없어 한게 없어 그러면 신들께서 그거 이쁘다고 하왔어요 아이고 너 잘했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 전에 영상에 전해 드했죠 신도 이쁜 자손이 좋고 이쁜 제자가 좋아요. 잘하는 자손이 좋고 잘하는 제자가 좋고. 열심히 인 자손. 열심히 하는 제자가 좋은 거예요. 응? 음?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응? 음? 밥 먹을 때 다르고 똥쌀 때 다르고. 이런 식의 그 태도를 가진 자손이나 제자는 싫어해요. 안 좋아해. 하물며 자기 조상들도 안 좋아하는데, 천신. 오늘 이 아이 오면 이 천일이 계령화 될거한다고 했어요. 어머, 그 계령화 할머니 되게 이뻐하실 거예요. 이뻐하지. 얼마나 기특해. 그렇지, 자기 조상들이 나부손 놔버, 나버렸는데, 지가 어디 가 가지고 천신께 연락이 가 뒤로 봐봐. 그러면 천신들이 아이고 그려, 그려, 그려, 내 제자야, 이리 오너라"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응,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쳐다도 안 보지. 천이 들은 얘기, 계시다가 도망가 딴 데로 꼴배기 싫어가지고 어 자기 이름 더럽힐까봐 천일이 <웃음> 오늘은 양력으로 이제 4월 말이 내일부터 오, 어, 5월 초월에 되는 내일 근로자의 날이라 해가지고 어, 이 서울에 오면은 이제 어, 오늘 6시 자고 내로 올라갈 거예요 어. 거기 뭐 내려와봐야 일단 알겠지만 산에 갔다 시간 되면 끄저 올라가든지 내려올라가든지 할 건데 아무튼 신과의 약속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하다 지키지 못할 것 같다면 아예 하지 를 말아라 어? 아예 하지 를 말아라 하겠다고 나서지도 말고 아시죠? 서울 제자의 대박이에요. 대박. 음. 천일이 금일부로 금일 도착해서 7년 전에 딱 인사 올리면 딱그 순간부로 천일이 어, 인정을 해줄 거예요. 뭐를? 사람 됐으면 사람이 됐으면 사람 되는 거 그거 안 쉬워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응. 예를 들어서 모시고 그명심들 하세요. 신과 약속. 이거는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우리 일반인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도. 아셨죠? 이 신과의 약속, 함부로 하지 마시고, 했으면 꼭 지키시고, 응? 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좋은 날 보내시고, 어, 잘들 보내서, 이제 뭐, 이제 5월은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하더고만 아주 잘들 보내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